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포르나이스크에서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신발 지진으로서 581.7km죠. 이포르나이스크의 근처에서 어이 진앙에서 이 진앙 근처 부분에서의 진동 보다는 지금 이포르나이스크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우모리현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은 581.7km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요 신발지진입니다. 신발지진에 의한 이상진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상진역, 이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지진에서의 이상진역이 일본에서 여러 번 발생이 오래됐었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1월 달에 1월 달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미에현의 그 토바입니다. 미에현의 토바 남남동쪽 76km에서 52, 5 2 5점합니다 5.2에 강진이 발생했죠. 근데 이 미에현에서의 이 지진이 예, 이곳보다는 진원의 강한 진역을 이도호구라든지이 간도 간라든지도호구쪽이 미남이 도호구와 간도 쪽에서 어,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 이상 진역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 최대 진도 정도 강한 진동을 보이는 거. 이것 이상 진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지진 말고도. 두번째 올해 이상 진역을 보여준 것은 이 코모로입니다. 이 코모로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21일 날 169.3km 진원의 깊이가요. 이저 신발 지진입니다. 이 나가노 현의 코모로에서의 지진이 이 4.8의 지진이 이 나가노 근처보다는 어, 이 관동 전체로 해서 큰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어, 나가노현보다는 관동 전체로 큰 진동을 그때 관동 이 당시에 저도 방송을 했었죠. 4월달에 그래서 이런 그 관동 지역의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신발지 이상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 진역이 4월에도 있었고요. 이 나가노현 이 코모로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에서의 그 이상 진역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날, 홋카이도죠 8시 8분 24초에, 역시 151.9km 신발 지진입니다. 음. 이 깊은 곳에서의 이 신발 지진이 났는데, 여기는 이홋카이도이 이 가미가와 지방 중부에서 났는데요. 근데, 최대 진도가 오히려 여기도 아우머리현에서 최대 진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진원 근처보다 먼 곳에서 진동이 더큰 경우 역시 이상 진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그 9월 3일로 돌아와서요. 9월 3일에 이 포르나이스크의 이런 이상 진역들은 최근에 그 많은 그 재팬의 어떤 그런 경고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어 이런 이상 진역들이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포르나이스크에서아0 머리로 연결되죠 역시 재팬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1년에 벌써 벌써 9월 초인데 4번 난 겁니다. 이상 진역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최근에 그 오가사와라제도 해저 깊은 곳에서의 해저의 화산에폭발했었죠그몇천 킬로미터 밑에서의 해저에서의 최근에 해석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신발 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진학자분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신 써놓은 글을 봤는데 신발 지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진이 진원이 얕을 경우에 막 10km나 이럴 경우에 물론 그 실제 느끼는 건더 클고 피해가 클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저에서의 해저에서의 지금 그이포르나이스키러시아의 오늘도 해저지요? 해저에서의 지진입니다. 지금 미, 미에현 토바에서의 신발 지진도 해저, 해저에서 해저 우리가 먹으는 어떤 큰 요동이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가사와라 최근에 강한 해저의 몇천 킬로의 그런 해저의 큰 지진 역시도 신발 지진 역시도 걱정해. 해저의 화산도 폭발하고 있고요. 스와노 세지마 역시도 4,800m까지 올라갔었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일본을 우려하시는 여러가지 진작자분들의 걱정과 일맥 상통하는 걱정이 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